뭉쳐지면 시끄럽고 뭉치면 더 시끄럽다 우리는 요새지집이에요 얘들아 나만한거 같은데? 아 벌써부터 팀에 보라소리 돌게 되나요? 둘셋 해줘 아리야 <웃음> 오늘 다시 쓰는 프로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리더인 아리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인 아니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드릴 게한두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운명이 노세라는 말이 있던데, 본명이 노세가 맞나요? 네, 저희 장학사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운명은 노세가 맞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노세지만 마하리로 불리는 것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약간 마하리가 된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이 좀더 차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장학사님들이라는 거는 팬클럽 이름이 장학사인가요? 그렇죠. 저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껴주시는 장학사님들입니다. 오, 감동적이네요. 그 마레님께 이제 질문 한 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열정적이시거든요. 평소에도 그렇게 열정 부자이신지? 아닙니다. 열정은 게임할 때만 생기고요. 회사가면 저희 맵에서 나왔던 죽어있는 생선처럼 알려드습니다 죽어있는 생선이라니 굉장한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아리님의 다시 쓰는 프로필을 끝내기 전에 아리님이 장기가 있으시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선배 그룹인 하부망의 새우장 선배님의 성대모사를 할수 있다! 라는 제보도 있었거든요. 아리님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 햇냥아 안녕 왔어? 어 오늘 알바는 이거 붕어빵이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어. 똑같죠? 에, 자 그러면 예 급하게 다음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멤버 해옥수 멤버의 다시 쓰는 프로필 자 옥수 프로필 보니까 옥수 씨 어, 걸쳐놓은 다리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No. 저는 한명한명다 진심이고요. 그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점리나 그냥 편안하게 딱 가시라고 그러는 거지 막 어우, 여기저기 걸치고 그러는 거 아주 어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 그런데... 흠... <웃음> 흠... 그,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다리가 여러 개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요 그냥 쉼터 쉼터 그냥 쉬었다 가시라고 절대 막아우 여러 다리 아휴 저는 그런 거 못해봐 아우 아휴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웃음> 아 옥수씨도 장기가 있으시다고 해요 옥수씨는 이제 앞서 했던 우리 리더 아리 씨가 했던 선배 그룹 하부망의 우장 선배님 성대 모사를 하는 아리의 성대 모사를 하는 그게 바로 옥수 씨의 장기라고 합니다. 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웃음> 아아애들 <웃음> 안녕? 똑같죠. 다음 멤버 울지 씨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저 울지 씨 다시 쓰는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지 씨는. 1위지신이 되고 독립 후에 가장 먼저 산게 퀸사이즈 침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맞나요? 네, 평생 식구들과 바닥에서 비좁게 샀었는데 이번에 독립을 하면서 가장 가지고 싶었던 퀸사이즈 침대를 샀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럼 그 다음 질문, 울지가 제일 싫어하는 색이 아이보리색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요? No. 저는 완전 아이보리 처돌이에요. 사실 색이 있는 옷을 비싸서... <웃음> 아, 죄송해요. 아... 아이돌로 데뷔하기 전에 대가족을 부양하는... 응.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목이 메어버리는 울지 씨의 마음 아픈 모습. 울지 씨, 아무튼 그래서 싫어하는 색이 아이보리가 아니다 라는 것에 답변을 해주셨고요. 울지 씨 장기에... 비트박스가 있다던데 네. 비트박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동거가 오!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비트박스 거울치 거울치 거울치 거울치 폭기폭 멋진 장기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 이제 다음 멤버 와이 시대에 가장 부자인 아이돌 금소씨의 질문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금소인 이유는 황금화 능력을 일찍이 알아보신 할머님의 장명이었다고 하시는데요 맞으실까요? 그내 이름은 우리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은 맞소만 내 능력을 알고 지어주신 no. 것은 아니요 다만 내 털에서 그 고운 황금빛이 난다 하여 금보다 귀한 소가 되라고 지어주신 것이오.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이름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이 이름과 본인이 이렇게 찰떡까지 잘 어울리니 야 이렇게 또 좋은 이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어, 한간에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원래 금소씨께서 아이돌 묘생지전으로 데뷔하기 전부터 단군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넘버원 팬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탈독을 하셨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사실인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런 거짓 소문이 어디서 둔단 말이요? 네 비록 그 주작관에서의 생활을 통해 다른 소중한 것들에 대한 그 깨달음은 얻었지만 단군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소. 감동적이네요 예.. 역시 한번빼는 영원한 편이다 함소씨도 제가 알기로는 장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메인 댄서라고 들으셨는데 춤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함소씨? 아니, 아니 이거 갑자기 그 협의되지 않은 곳을 시키시면 어떡하고 이거 아이고 울지씨가 여기 비트박스를 깔아준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에? 에 함께 한번 해주시죠! 어? 오, 아이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동적이네요. 자, 우리 이 팀의 막내, 삐용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예민용씨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절학교에서 존댓말을 처음 배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예절학교를 다녔다는 라 것이 이제 팬들에 의해서 밝혀졌거든요. 혹시 거기서 존댓말을 배웠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그럼 그 전에는 반말파? 아 예절 학교에서 존댓말 배운 거는 no. 아니고요. 예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언니가 다른 어른들한테는 존댓말 써야 된다고 가르쳐줘서 일주일 만에 배웠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팀원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반말을 했을까요? 존댓말을 했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반말했는데요? 아다 나보다는? 그것처 보였다! 아니 그런거는 아니고요이해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삐옹씨가 흑염룡이 되고 싶어서 까만색으로 염색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소문이 돌거든요. 혹시 사실인가요? 아, 어,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원래 하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혼나서 못했어요. 응. 어 그렇다면 그 삐용씨의 털색은 아니고 그 비늘색이 무슨 색이신가요? 아 이거는 그냥 파란색이 아니고 지대쌀템 음. 관광지 블루블랙입니다 역시 어쩐지 흔해 빠진 파란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 삐용씨는 이제 그룹에서 막내와 서브 보컬을 맡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교가 한 가닥 가능하실까요? <웃음> 교가요? <웃음> 예예 예. 그 많이 산 자락 부르는 거를 본 적이 있다고 이게 혹시 그 미봉개 곡이 아닌가 지금 팬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대 지금 엄청 지대쩔탱하고 있으니까 한 소절 불러주시죠 꼬비요 꼬비요 꼬비요 꼬비요 많이 산 자락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호 아 정말 다들 모습 정말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멋진 묘생지전 분들의 멋진 묘생지전 인사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엔 딱딱 맞춰. 둘셋 해줘 아리야. 꼭 알았어. 둘 셋. 너 오늘 테스트했어. 안 하잖아.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지금 불화 소리 이렇게 두드러지나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셋 하시면은 멋지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붙어지면 <뭘이> 시끄럽고 <뭘이> 뭉치면 더시끄럽다 <뭘이> 우리는 묘색친정이에요 <명세의 뭘이> <뭘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 가평, 냥평입니다. 후후~ 양파 본바!